안녕하세요 블로깅포 에나입니다 제가 요새 하도 안좋은 소식만 악재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 했는데 빗썸 해킹당했네요 불과 일주일 전에 코인네일 해킹사건을 전달해드렸는데 이 마음이 추스려지기도 전에 비썸이 350억 규모의 암호화폐 도내이 됐다라고 밝히면서 6월 20일 오전 1시 암호화폐 입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시켰고요 빗썸의 경우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빗썸 해킹 사건을 살펴보면 6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해킹이 이어졌고 피해 규모액은 약 350억 원이에요 해킹이 발생하고 불과 몇 시간 후에 빗썸이 긴급 공지사항을 올렸는데요 유출된 암호화폐는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회원들의 자산 전량은 안전한 콜드월렛에 이동 조치하였고 전체 보유량의 70%는 콜드월렛에 보관해 추가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밝히면서 빗썸 거래자들에게 피해액은 우리가 다 보상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일단 안도를 시켰는데요. 여기서 전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피해액을 우리가 보상할게 하고 끝이 아니라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이 해킹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밝혀서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하면 좀더 신뢰를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 이점이좀 많이 아쉬웠어요. 또 이번 빗썸 해킹 사건은 빗썸이 이제 발빠르게 조치를 취했는데 일단은 거래소 해킹 소식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는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비썸 이번 한해 순탄치 않은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전에 300억가량 세금 추징건도 있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킹사건까지 맞닿았으니까 이 거래소에 대한 규제 문제와 이 보안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암호화폐 시장에 한발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텐데 이번 상반기 특히 6월 마의 달 같네요. 그럼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들을 잠시 살펴보면 기존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작년 12월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UBC 170억 원가량 두 번의 해킹 피해를 입고 결국에는 파산 절차를 결쳤고요. 그리고 비썸 지난해 두 번의 해킹으로 이용자 정보 3만여 건과 그리고 계정 정보 4,900건들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수많은 이용자 정보는 방통위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내며 마무리가 되었었죠. 이 사건 5,850만원 벌금과 함께 마무리가 됐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6월 10일 코인네일까지 4억원 규모의 해킹을 당했고 이틀 후에 그에 대한 조치를 밝혔는데 10일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는 9종의 코인 중 여섯 종에 대한 코인에 대한 이 조치사항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아직 세종의 암호화폐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직 밝히지는 않았어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이 아직도 취약해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거래소 보안 취약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 리스크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연인 거래소 해킹 사건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성 문제가 또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12월 유빗 해킹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ISMS를 의무화시킨다고 라 밝혔는데 이 ISMS는 정보보안을 위한 경영시스템인데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매출액 100억 이상 일평균 100만 이상의 거래소 방문자가 있는 이 거래소들만 ISMS를 의무화시킨다고 라 말했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매출액 100억 이상 그리고 일평균 방문자가 100만 건 이상인 거래소만 ISMS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존하는 거래소 얼마 안 돼요 뭐비썸코인뭐 코빗, 업비트 뭐이 정도만 될것 같은데 이게 몇개안 되잖아요 지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몇 개인데 지금 이 적용을 된다는 게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정책을 2019년 무려 1년 뒤인 2019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밝혔어요 2017년 12월에 그러면 2018년 동안에는 자율 규제를 풀어놓고, 이 2019년도부터 이 ISMS를 돌입하겠다는 건데, 이 정부에 좀더발 빠른 대처가 있었더라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당한 거래소의 피해 규모액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거래소 해킹 사건은 거래소의 보안성 취약 문제가 당연히 크겠지만, 이 정부의 미온적 대처 방안도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고, 전좀이 부분은 진짜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가독이라고 하잖아요. 규제나 이 대처 방안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음, 오늘은 이상으로 비썸, 해킹사건을 전달해드렸고 다시는 해킹사건을 전달하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블록인포의 에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